종우이산 노을종, 범호, 돌아갈 비, 외산, 호랑이를 산으로 돌아가게 풀어준다는 뜻으로 화근을 남겨두는 것을 비유한 말. 여포와의 싸움에서 패한 유비는 조조에게 위탁했고 조조는 유비를 기꺼이 맞아 예주목에 봉했다. 정욱은 지금 유비를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화근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조조는 듣지 않았다. 이듬해 원수리 옥새를 가지고 원수에게 간다는 소문이 들리자 유비는 이 기회를 이용해 탈출할 생각으로 직접 부대를 이끌고 가서 원수를 잡아오겠다고 하였다. 유비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정옥과 곽가가 외지에서 돌아와 전에 그를 죽이라 진원하였을 때 승상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병마를 주는 것은 호랑이를 풀어 노아산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즉시 되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하고 정욱이 말하자 조조가 급히 사람을 보내어 철군을 명했다. 물론 유비는 듣지 않았고 이를 기회로 유비는 훗날 삼국정립의 기초를 마련하였다.